They finally told their daughter, 그들은 마침내 딸에게 about the plan, 그 계획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While pretending to drive her to school, 그녀를 학교에 태워다 주는 척 하는 동안에 그 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Come with mom and the dad to find the freedom. 엄마와 아빠와 함께 자유를 찾기 위해서 가자. She was shocked. 딸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Then 그리고는 말했죠. OK. 라고. That's all she said. 그녀가 말했던 전부입니다. 이게. 1997년 장승길 이집트 주재 북한 대사가 미국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2016년 태영호 주영국 북한 공사, 이어서 2018년 조성길 이태리 주재 대사 대리가 또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조성길 대사는 어디로 망명을 했는지 밝혀지지 않았었지만 결국 2020년 10월에 한국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 대리가 한국에 작년 9월에 들어왔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밝혀졌고 오늘 CNN의 첫 회견이 이루어진 기사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류현우라는 이름을 한국에서 사용하기로 한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 그 북한 대리 대사의 망명까지의 심경과 그 과정 그 과정이 여기에서 처음으로 외신과의 회견을 통해서 드러난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그 뉴스를 공유하고 접니다. 어왜 이렇게 북한의 해외주지 대사들이 망명을 많이 하는가? 이거는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북한은 트럼프 정부 때이 북한에 대한 극심한 경제 제재로 인해서 굉장히 심각한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작년도 2020년도에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8.5%를 기록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무역 적자가 무역 흑자가 나도 시원찮을 판에 무역 적자가 20억 달러에 이른다고 합니다. 사실상 북한의 외환 보유고는 거의 바닥을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해외에 나가 있는 대부분의 대사들은 외화 벌이의 할당량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죠. 그래서 그 외화 할당량에 대한 그런 압박감, 심지어는 대사가 마약 밀수나 이런 것까지도 손을 대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공공연하게 전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경제적인 압박감 태영호 공사도 얘기한 바 있지만 말이 대사지 자유세계에서는 극빈층이나 누릴 법한 겨우 목에 풀칠할 정도의 돈을 본국에서 주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살기가 쉽지 않았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간단히 뉴스만 다뤄드릴 예정입니다만 이류 대사가 왜 탈북을 했느냐 내부 사정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만 어 제목에서 이렇게 얘기한 대로 North Korean former diplomat says 북한의 전직 외교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He defected for the future of his teenage daughter. 자신의 10대 어린 딸의 장래를 위해서 탈북을 하게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모들은 자식의 장래, 미래, 그것이 자신의 삶의 일부인 것이죠. 그래서 자유를 찾아서 북한에서 살 때는 자유라고 하는 것을 몰랐지만 자유세계에 나와서 자유를 만끽하면서 살 기회를 부여받은 외교관들의 입장에서는 자유의 절실함이 더 크게 그들의 마음속에 와닿았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뉴스를 한번 같이 읽어보는 것으로 오늘 영상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현우 대사의 모습입니다. CNN의 기자와 함께 대담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자, 뉴스를 저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or s k r e a s former acting ambassador to Kuwait, 북한의 쿠웨이트 주재 대리대사, acting ambassador는 대리대사죠. 전직 대리대사는 believes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Kim Jong Un will not give up his nuclear n 김정은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u t 그러나 may be willing to negotiate on arms reduction. 그러나 무기 을 협상할 용의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얘기했죠 for relief from the international sanctions crippling economy. 평양의 경제를 절단 나게 한 그런 국제적인 그 제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그래서 arms reduction 무기를 줄이는 협상을 기꺼이 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In h i s first interview since defecting to the south more than a year ago, 1년 이상 전에 남한으로 탈출을 한 이후 최초의 인터뷰에서 유현우는 CNN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North Korea's nuclear power is directly linked to the stability of the regime. 북한의 핵무기라고 하는 것은 그 정권의 안정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And 그리고 Kim, likely. 그리고 김정은은 이럴 가능성이 있는데, nuclear weapons are key to his s u r v i v a l 핵무기가 자신의 생존의 열쇠다라고 그렇게 김정은은 믿고 있을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류는 또한 얘기했습니다. previous US administrations 이전에 미국의 행정부들이 head boxed themselves into a corner by 이런 걸 요구함으로써 스스로 자신을 코너에 가둔 셈이 됐었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By demanding denuclearization up front in negotiations with the totalitarian state 전체주의 국가 그러니까 북한과 같은 그런 전체주의 국가와의 협상에 있어서 이 비핵화라고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요구함으로써 스스로 자신을 코너에 가둔 셈이 됐다는 것입니다. The U.S. can't back down from denuclearization. 미국은 비핵화로부터 돌아설 수가 없었고 그리고 김정은 역시도 cannot denuclearize. 비핵화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라고 he added, 그는 덧붙였던 것이죠. The former diplomat who adopted the name r e u upon moving to the south. 남한으로 이주를 하자마자 이름을 류 라고 선택을 한그 전직 외교관은 i one f e v t e d in recent years. 최근 몇년 동안에 가장 고위급의 북한 관리들 가운데 한 명입니다. The country's top diplomat, 이탈리아에서 최고위급 외교관이 fled to South Korea in 2019. 2019년에 한국으로 날아왔고, 그리고 태영호가 the former deputy ambassador to the United Kingdom, 영국 주재 전직 공사가 d e f e c t e d in 2016. 2016년도에 탈북을 했었던 것이고, 태영호는 그 이래로 국회의원이 됐다. 뭐 이런 얘기 나겁니다류와 그의 가족은 2019년 9월에 한국으로 탈출을 했. 그러나 그들의 이러한 활동은 지난주에야 공표가 됐다는 것입니다. Determined to give their teenage daughter a better life. 그들의 십대 딸에게 더 나은 삶을 주기로 결심한 류는 sad i 이렇게 말했습니다. He and his wife planned their escape. 그와 그의 아내는 그들의 도피를 계획했다는 겁니다. For about a month while living in Kuwait. Kuwait에 사는 동안 한달 동안 했다는 것입니다. If they had been 만약 그들이 잡혔다면 North Korean agents, 북한의 요원들이 Would h a v e quickly taken 빠르게 그들을 모두를 Back to 평양, 평양으로 데려갔을 것이고 For certain punishment 그래서 처벌을 받게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탈북이라고 하는 것은 김정은 정권에게는 아주 중요한 당혹스러운 일로 간주되는 것이고 그리고 가볍게 취급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They finally told their daughter about the plan 그들은 마침내 딸에게 About the plan, 그 계획에 대해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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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s all she said. 그녀가 말했던 전부입니다 이게. r y took his family to the South Korean embassy in Kuwait. r 는 자신의 가족을 데리고 쿠웨이트 주재 한국 대사관으로 갔습니다. 어, 그래서 to claim asylum. 그래서 망명을 요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죠. They traveled to South Korea several days later. 며칠 후에 그들은 한국으로 갔습니다. Defection from North Korea, 북한으로부터의 탈북은 comes at a monumental cost, 엄청난 대가가 따르게 됩니다. With the defectors having to instantly sever ties from all f a m i l y left in their home nation. 그들의 고국에 남겨진 모든 가족들과의 유대관계, 그런 유대관계를 instantly, 즉각적으로 단절해야만 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남은 가족들이 얼마나 고초를 받을 것인지 짐작을 하고도 남습니다 세 명의 형제가 있고 장인어른 되시는 분이 북한 39호실이라고 유명하죠 그 김정은 일가의 자금을 담당하는 것이죠 전일춘이라고 하는 그 금고지기의 사위가 바로 류대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아직 살아 있는데 이들이 당할 어떤 고초 같은 것을 보면 마음이 찢어진다 뭐 이런 얘기가 그 뒤에 내용으로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북한과 어떤 형태로든 부딪히는 일이 앞으로 생길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 시사이다에서 뉴스의 시동을 걸어두는 의미로 이 뉴스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